그건가? 오늘은 아침 운동 대신 운동장 청소를 했다 사람들이 많이 안오는 해변이라 쓰레기는 별로 없는데 가끔 신기한 쓰레기들이 떠밀려온다 갑자기야 거기 뭐하니? 뭐야 실수로 구한나보다 개이다 쌀밥은 왜 버리는거야? 어떤 미친놈이 다이어트하나? 얘네 응, 응. 뭐하는거야? 오늘도 극한의 그 드론 트리플 까마귀 공격 어. 드론 공격했어 나쁜 놈들 갑자기 드론 경고음 들려가지고 하늘 봤더니 새들이 드론을 공격하고 있네 깜짝 놀랐네 세마리가 드론 공격에 흥분해서 말이 많아진 살토끼 조심해라. 찔리겠다. 음. 포켓몬! 이런 큰 쓰레기들은 개인이 치우기 힘든다. 일주일에 한 번씩 나라에서 치워진다. 정말 많은 유리조각들. 이건 설마 유물 같은 거 아니겠지? 유리조각이 엄청 많어. 앞구르기 할때 항상 유리조각을 조심해야 한다. 그만 놀고 너도 도와 도화... 처음 보는 신기한 쓰레기들. 와, 지렸다. 이거 봐. 이런 거. 이더도로요우는이 정도로 싸 거. 이정 거. 이 뭐냐 거. 이 거. 이 정도로 거. 이 정도로 는 거. 이 거. 이이이서 여기, 여기 있어. 거기 f 길 없어. p p p p p 직해 야, 너무 아아가지고 재미 있었는데 집 가서 목욕 시킬 생각하니까 벌써 힘들어. 오늘 채집한 물건들은 집으로 가지고 와서 처리했다 그냥 걷고 뛰는 것보다 쓰레기를 손으로 쭉쭉 하면 운동이 더 많이 된다 이건 진짜 생각도 못 했다 유리조각은 항상 조심해야 한다 꼭 이런 장난치는 새끼들이 있어 저러다 진짜 다쳐봐야 정신차리지 오늘 운동 끝. 오늘은 힘들었으니까 맛있는 점심. 이런 거 먹어도 살안 찌는 방법이 있다. 먹은 만큼 움직이면 돼.